네, 안녕하세요. 마스터왕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마스터왕 제자 백경군 최창희입니다. 네, 오늘 양감독TV에서 진행했던 천하제 무술 대회 제1편 어,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TK 파이터 위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처음이었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네, 일단은 이런 그... 프로그램에 응. 참여를 했던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지. 게 선생님이 지금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대회에 참석할 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영광 음. 자어요 <웃음> <웃음> <웃음> 카메라 앞에서 긴장해요. 네. 네. 어때요? 그 일단 이제 지금 다 끝나지 않아요. 예. 아, 결과는. 예, 아주 모르지만 네. 예, 저희는 알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네. 모르고 있으니까 <웃음> 예, 어쨌든 다 마치고 나서 예. 예, 지금 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도 있는데 아주 뭐 계속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예. 리뷰로 한번 예. 넘어 볼까요? 예. 자. 예, 일단 이제 인트로가 시작되고 있어요 네. 아, 네. 이렇게 타이틀까지 딱 나왔는데, 네. 이거 첫 로고 느낌은 어땠습니까? 보이스. 그게 발? 아, 이렇게 하면 느낌도안 <웃음> 되지. <웃음> 구체적으로 좀뭐어땠다뭐 음. 어?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가 음, 있어야지. 아마추어처럼 자꾸 이럴 거예요? 리뷰. 네. <웃음> 네. 되게 멋있게 잘 만들어주신 것같아다 네, 아, 예. 제가 만든 건 아니는데, 예. 네, 요그 타이틀에서 예. 처음에 이그렇게시그널이 지나가고 예. 네, 네개 무술이 턱턱턱 예. 이렇게 그딱 나왔잖아요. 예. 좀 그게 되게 멋있게 전하고 같아요 예. 네, 네. 그 타이틀도 조금 좀그 낯간지럽긴 한데 예. 천하제일 무술대. 천하제일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이제 그네개 무술이 나와서 네. 같이 이렇게 한번 그 무술적 견해도 나누고 네. 어, 또 이렇게 좀 교류를 해본다 네.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어쨌든 이 대명칭은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천하제일 네. 무술대. 이게 왜냐하면 우리 그 태권 배틀이 네. 천하제일 관련 태권패 결정전이거든요. 에, 그거 되게 좀 비슷한 네. 느낌이라서. 어, 곡의 되게 좀, 그, 제목이, 저희한테좀 낯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리고 이제, 딱, 그, 시작을 하는데, 자, 네, 예, 우리 이제, 그, 이거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코로나 시국에 음.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왔죠? 그 전에, 사전에 어, 다 코로나 어. 검사도 받고, 네. 가서 이제, 또, 했습니다. 네. 아. 코로나 검사 어떻게 나왔죠? 음성 판정으로 나와서. 네, 네. 저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촬영 전에 우리 TK파이터하고 저하고 그 성국검사소에 네. 네,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 검사 두 번째였거든요. 네. 차영희 창의... 선생님 지금 몇번 받았죠?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 검사 받을 때 기분이 좀어떻어요찝찝했습니까 <웃음> 네. 저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네. 코로나 검사 받을 때, 이 면봉을 코속깊숙히 찔러 넣는 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웃음>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다 음성을 받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네. 출연했던 모든 출연진들, 그리고 방, 그, 이제, 스태프들도 네.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안전한 상황 속에서 또사단계가 격상되기 전에 촬영을 했다는 점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네. 등장. 하늘을 하느던 아, 이게 정말 그 어때요 우리? 아 멋있습니다 네. 이게 그 태권도원인데 여기가 명인, 명인관인가요? 명인 네. 태권전이 명인전 아니에요? <웃음> 그, 둘다 머리가 <웃음> 남아가지고 <웃음> 그러니까, 여기도 명인전, 명인관 뭐 이렇게 기억하는데 여기가 하복으로 지어져가지고 정말 우리 한복하고 되게 좀잘 어울리는 거. 거. 자 이제 저희가 입장을 하고, 네, 자 입장을 해서 이제 저희가 다른 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입장할 때좀기억 어,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두우 긴장했습니다. 네. 어디다 시선을 둬야될지 모르고, 겠 네. 긴장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절권도 팀이 네. 이제 입장을 하는데 어땠어요? 딱서생원 절권도를 바라보는, 네. 좀 날렵하게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다고요? <웃음> 인터뷰 때는 안 그랬죠. <웃음> <웃음> 지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권도딱 입장하는데 무서웠다. 네, 딱 그런 네. 뭔가 포스가 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웃음> 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절권도 팀이 딱 입장을 할 때, 네. 우리 TK파이터는 네. 그 스승님을 먼저 봤어요? 아니면 선수를 먼저 봤어요? 저는 선수를 먼저 봤어요. 선수를 먼저 네. 봤어요? 딱그 선수의 첫 느낌. 산세 첫 느낌. 네. 그냥 되게 편해 보이시는 그런. <웃음> <웃음> 편해 보인다. 네, 어... 되게 이렇게 네. 네. 푸근하시고 네. 네. 인상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네. 네. 네. 네. 그 얘기는. 좀 만만해 보인다. 아, <웃음> <그건> 아니야, <웃음> 그거 아니에요? 네, 잘못하면 <웃음>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아 만만해 보이지는 않았으나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예. 편안한 인상의 예, 예, 그런 분이었다. 예, 그리고 예. 나서 이제 그러면 그 뒤에 이장님을 뽑는 거예요. 예, 예. 예그 다음에 이제 네. 네. 이장님을. 아, 아, 그럼 이재성 과장님은 좀 어땠어요? 첫 인사입니다. 예, 이재성 과장님 되게 게 편해 보이시고 네. 뭐, 냥 푸근하게. 아, 이재성 과장님은. 네. 네. 네. 나 조금 날카로운 좀 음. 것 같습니다. 음. 몸에서부터 딱 이렇게 날렵한 그런 예, 있으셔가지고 아. 그렇지만 네. 선수를 제일 네.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선수를 먼저 네. 집중해서 봤다 네. 그리고 선수를 가로운 결과 좀 편안한 이상이었고 아, 좀 그랬다 <웃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입장 팀이 바로 이제 ITF 네 태권도 먼저 네. ITF 태권도 사실 그 ITF 태권도를 네. 우리가 준비하면서 네. 제일 좀 걱정을 많이 했던 팀이었죠. 네. 네. 그 ITF 태권도 팀을 딱본그첫 느낌은 어땠어요? 되게 생각보다 네. 팔다리가 위치가 되게 기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가지고 네.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어. 어두, 그, 팔다리가 그어서 뭐가 떻게특이 거예요? 많이 맞을까 봐. <웃음> 많이 <봤을까> 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렇죠. ITF 태권도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ITF 태권도는 알고 있었지만 네. 사실 ITF 태권도의 파이팅 스타일을 우리가 <웃음> 잘 몰랐던 <웃음>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둘이서 연기할 네. 때 아, ITF하고, ITF 하고 ITF 태권도 하고 붙게 되면 어떻게 이게 고전할 수 있다. 네. 좀 그런 걱정을 네. 많이, 많이 했었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극진 다데 팀이 딱 입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다시 와서 네, 딱 이렇게 포스가 딱 나타나죠. 자 저희 다세 팀이 어제 이렇이 네, 손을 띄고 있는데 자 극진 첫 음. 인사 어땠습니까? 오 크다. 크다. 그, 네. 네. 어, 선수도 그렇고, 호동호 작업님도 네. 되게 크셔가지고, 네. 생각보다 그부분은좀 응. 놀랬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급진 같은 경우는 사모님을 먼저 오셨나요? 아니면 선수를 더올셨나요 아, 선수를 먼저. 아, 선수를. 네, 선수 선수를 먼저. 네. 아, 그러면 우리 그 선수를 본첫 네. 느낌은? 방해봅니다. 방해보네요. 그때 자신감을 잃었나요? 자신감을 잃지는 않았어요. 아, 자신감을 잃지는 <웃음> 않았다. <않아요>. 아, <웃음> 네. 굉장히 교만스러운 파이터. <웃음>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네. 나누고, 네. 우리가 이제 숙소로 들어가자. 네. 숙소에서 네. 우리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남았는데, 네. 1편에서는 조금 네. 생각보다 이렇게. 인터뷰 했던 내용들이, 아, 인터뷰가 아니죠. 우리가 했던 예, 얘기들이 예. 좀 짧게 예.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방송에는 나갔어, 나가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예. CK파이터가 이런 부분은 안 나가서 좀 아쉬웠다. 오늘 아, 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음. 오, 택견에 음. 이제, 백기신통 비갑술이라고 해놓고 이제, 많은 다양한 밝힐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고분 네. 좀 편집되어가지고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고분 개인이 돕게 했던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에이. 했습니다 아 우리 가 그런 얘기를 <웃음> 나누었고요나 <나왔죠? 웃음> 기억이 안 나는데 <웃음> 어, 우리는 주로 이제 그세 팀에 대한 첫인상 <웃음> 네. 얘기하고 네, 그리 이제 각각 우습을 <웃음> 어떻게 좀 대처할 것인가 <웃음> 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웃음> 네.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좀잘 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아, 네. 이제 그 인터뷰 영상에서 네. 다들 보니까 우리 TK 파이터를 좀 경계해야 된다. 아. 아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네. 네. 그때 좀 느낌은 어땠어요? 그때 네, 좀 뿌듯했습니다 예, 네, 아, 잘 경계하고 있구나 아, 예, <목소리> 예전에 이제 양강도 아, 약도주동주 선수랑 예, 스파링을 보시면서 하시는 것같더라이랑이래전 예, 네, 긴장도 되고 한패어동은 경계를 네 하고 있구나 그래서 뿌듯했나 예, 뿌듯했습 지금 그... 절건부팀도 그렇고 극진팀도 그렇고 조금 이제 장희 선생 님 네. 영상을 보면서 좀 경계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네. 보면서 아 이게 또 아, 우리 TK 그, 파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구나 <웃음> 좀 그런 면에서 저도 좀 기분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우리도 네. 지금 이제 이 인터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야, 첫 어, 인상 그치? 후에 딱한 팀만 뽑았으면 네. 좋겠다라고 네. 네. 했을 때, 아이 어, 창희 아, 선생이 별로, 별로 주저하지 않고 극진, 네, 극진이랑 네. 어, 붙었으면 네. 좋겠다, 네, 아,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압박을 네. 느끼고 싶다, 네, 아, 왜인데 왜 그랬어요? 뭐, 뭐, 이래서네, <웃음>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웃음> 그냥 막 <이랬잖아요. 웃음> 음, 나온 거 뭐, 같습니다. <웃음> 아, 그진심은 아니었다, 아, 진심이었는데, 아, 진심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물은 물음에, <웃음> <분에 웃음> 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극진을 네. 하고 싶다. 네. 마음속에 이제 극진이랑 제일 먼저 하고 싶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파이팅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스타일도 많이 분석을 하고. 그래서 네. 네. 네. 아마 극진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극진하고 같은 자신이 좀 있었어요? 아, 제가. 어요 나를 이렇게도 해다더라고요 뭐가 달랐어요? 또 실제로 보니까는 네. 그 전까지는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니까결국 그간에 보고 쫄았다. 아또 그건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쫄진 않았지만 네. 쫄진 않았지만 걱정을 네. <웃음> 했다. 예, 네. 쫄진 않았지만 한번 해볼만하다 싶은데 걱정은 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정확한 심정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TK 파이터의 매력이 바로 여기,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TK 파이터의 매력이 이렇게 네. 그 인터뷰에서 좀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 아.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아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아, 이제 네. 이렇게 훈련을 하러 나가죠. 예. 네, 훈련을 딱 하러 나가는데, 아차, 훈련 전에, 딱 우리 그 최창희 선생의 그 인터뷰가 딱 나오는데 네. 본인의 인터뷰 모습을 보고 네. 뭐 무슨 생각했나요? 그 말을 너무 못하고 네. 너무 긴장돼 있고 네. 제 모습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네, 이게 그 네. 그 네. 네. 목소리도 네. 이상한 것 같고 네. 네. 그렇잖아요.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네.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태경 훈련하는 모습을 네. 오늘 쭉 네. 촬영을 했잖아요. 네. 밑에 저희가 진짜 엄청 높죠. 엄청 높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늘에 그늘에서 네. 다른 팀들은, 네. 다른 팀들은 네. 다 이렇게 빽볕해서 네. 힘들게 수련을 했는데, 저희는 어, 그, 이 팔았죠. 네. 그늘 밑에 네. 네. 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 같아? 너무 더워 가지고 <웃음> 네. 여기가 네. 제일 시원해 보여서 아니죠. 네. 반드시 그 이유만은 아니겠요그 네.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네. <웃음> 우리가 왜 여기서 죠 택견의 그런 모습이랑 좀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리 네. 하나 중요한 건이 네. 택견은 아닌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공간에서 네. 네. 네. 수련을 다할수 네.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네. 보여주잖아요 네. 살짝 근데 살짝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사0분 40분 정도 네. 수련의 다양한 모습들을 네. 자연스럽게 활용을 네. 했는데 생각보다 네. 좀 짧게 나간것 같고 네. 아시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었게 네. 네. 짧게 얘 짧게 셨 수련이 재미가 없었나 하는 걱정을 네. 했었다고 그, 그건 아 그 <웃음> 뭐야? 그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한 40분, 맞 40분 정도 해 예. 예. 뭐 수련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예. 좀 짧게 나간 거라 예. 예. 아쉬우시겠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렇게 재미 없었나? 짧게 해야겠지. 어떤 수련 재미가 없었나 하는 걱정을 어? 했었다. 아니 그건 아니네 그건 뭐야 그잘 <저> 모르겠습니다 표정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짧게 나왔을까요? 음. 궁금하게 하려고 아 택견에 대해서 궁금증을 들으려고 예. 했느해서아 예. 예.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약간 <웃음> 분 그... 그럴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속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웃음> 예. 예. 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택견의좀 우리 품밟기 네. 올려제기, 그리고 이제 그 마주매기 네. 하는 모습 보여주고 다양한 견주기 모습을 네.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좀 이렇게 안 나가서 아쉬웠다, 제일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태진 퇴질, 퇴질 견주기 하는 모습이 좀안 나와서. 그렇죠. 예. 아, 저희가 평소에 퇴질 훈련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예. 어, 여기서 퇴질, 그 저희가 입식 타격형 예. 해가지고 주로 그 이제 타격 연습하는 것들좀 많이 노출이 됐지만, 사실 퇴질, 상대방을 예. 넘기는 훈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덜 노출이 됐는데, 퇴질 예.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서 예. 아쉽다. 예. 근데 저도 그 생각에 예.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그, 영상들, 네. 다른 무술팀들 후연하는 거 봤잖아요. 네. 먼저 이제, 그, 극진가가 돼, 네. 네, 연습하는 걸 봤는데, 네. 어, 극진가가 대 연습하는 거 어딨어요? 딱 봐도 강인해 보인다. 네. 어, 어, 강인해 보인다. 네. 어. 네. 네. 어떤 점이? 눈빛에서부터 뭔가 좀 다른 느낌, 음, 발이 좀 뜨거웠을 것 같다. 근데... 같은. 밖에 싹. 그렇지 않아 엄청 더워. 아, 그렇죠. 아, 엄청 네. 더워. 아, 예. 예. 근데 신발 신고 등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특연의 멋이죠. 요 극진할 때 저는 조금 어... 이제 그 좋았던 게기억에 남았던 게그화사원님이 네. 네. 예 이렇게 딱 끝나고, 이제 막, 쉽니까? 멋진 상체 근육을 드러하면서다 네. 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저희가 훈련하는 거, 예요 네. 이렇게 다 갈아보시잖아요. 네. 네. 일부러 가서, 네. <웃음> 아, 일부러 전력 노출을 아. 안 시킨 거 같다. 네. 네. 지금 이런 멘트를 딱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뭐 전력 노출을 네. 안시키는이없어그요 네, 평소에 하던 대로 네. 했어요. 네. 근데 우리 TK 파이터는, 요고 그 그허동 사부님의 이런 멘트를 응. 보고 응.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저 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친 건데 이거는 이 정도로 안거해 지금. 네, 아, 좀더 수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때 이게 최선이었나요? 이때. 네. 네. 기도했고. 네, 진짜 최선을 다한. 그러면 <웃음> 아 이제 그 TK 파이터는 네. 최선을 다해서 타격을 했으나. 예. 아. 허동호 사장님의 <웃음> 눈에는 전력 노출을 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하는 예. 수준의 그런 모습으로 예. 미쳤던 거죠. 예. 이야, 이것도, 야, 이거 진짜, 아, 야, 예.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아, 아니,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했니요 아, 저는 좀 이렇게 가볍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또, 예, 여기서 이렇게 네. 또 의견. 그와 또 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음, 이렇게 갈릴 수 있다. 음. 네. 저희 최선을 다했다고 아, 합니다. 네. <웃음> 네. 그리고 나서, 네. 그, ITF 훈련하는 걸 네. 했잖아요. 네. ITF 태권도 훈련하는 거 이거 처음 봤는데, 네. 발차가 네. 처음 이게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차는게 아니라 이건 마지막에 이렇게 고관절이 네. 어, 아, 이런거 되게 인상이되거든요 네. 네. 마지막에 그런식으로 티게파이팅은 어, 뭐, 어땠어요? 뭐, 네. 대단하신거같요 그 고관절을 그딱 버티면서 하시는거 네. 네. 네. 특히나 이렇게 회축을 네. 돌려서, 네. 돌려서 네. 회축을 돌려서 네. 딱 멈추는 요런거는 네.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 깜짝이야 티켓파이팅이 있잖아? 지좀 또 저도 이제 <웃음> 연습하면 나. 아니, 아니, 저 연습하면 아 아니 야연습하는 말고 뭐, 지금 지금 아지금안될것같아안 아, 네. 된다 아, 저 지금 ITF 태권도의 눈메입회네 아, 음 아, 음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분석을 네. 했을 때 나왔던 이 슈퍼맨을 네. 슈퍼맨 네. 맞습니다그대로 네. 요게 발차이가 빠져서 만약에 우리가 ITF 태권도하고 하게 되면 어 이거를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될것 같다는 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점프를 해서 체중이 엄청 실리거든요. 예. 점프해서 이제 낙하면서 떨어지는 예. 것들이 예. 스피드 되게 좋으셔. 예. 사이드 킥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좋고 또 예. 앞으로 이렇게 쭉 미끄러져 예. 들어가듯이. 그렇지. 그렇죠. 우 진짜, 예. 오, 진짜 몸 가볍게 들어 찢기도. 저희 그렇지. 같은 경우는 네, 안 나와. 이제 그 드러 찍기를 좀 이렇게 발바닥 같더라구요 네. 근데 아이템트로 태권도는 빗꿈치로 네. 진짜 내려 찍는 네. 네. 애초부터 훈련을 그렇게 하는 요 그래서 오늘 드러 찍기를 네. 좀더예뻐게 맞춰서 하면 드러 찍기로 빗꿈치로 찍는 훈련을 네. 좀 피하고 자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피가 생각을 따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아 이거 이거 이거 한번 후회차기를 주고 멈췄다가 상대방 불어온 타이밍에 다시 뻗는 발차기 예.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웃음> <웃음> 엄청...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놀라야 뭐. 아니... 빨리 놀래야돼요 지금 저게 가능한가? <웃음> 음. 가능한가라는 게 실전에 안 먹힐 것 같다? 아니야 그건 <웃음> 아니니다 아니. 저렇게 발차기를 잘찰수 있... 있을... <웃음> 아! <웃음> 있었습니다. <웃음> 있었습니다. <웃음> 아. 아. <웃음> 그런 아 그런 느낌에 정말 발차기를 깔끔하고 네. 어, 저렇게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 네. 거기에 놀랬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오해할 뻔 있어요. 네. 아, 요즘 티켓파이터 좀 건방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웃음> 할뻔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절권도 훈련을 보게 되죠. 네. 네. 자, 이제 절권도 훈련. 네. 어땠어요 어, 진짜 빠르고, 그냥 진짜 브루스리가 네, 생각 하면 엄청 멋있습니다 <목소리> <모르겠어요>. 네, 훈련 <목소리>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맨손으로 <목소리> 예, 하잖아요. 네, 그게 약간 크게하고 네. 좀 이제 <목소리> 비슷한 부 <목소리> 네, <목소리> 없잖아 <목소리> 있는 거같요 <목소리> <같죠? 목소리> 네, 근데 네, 역시 이 절권도가 이제. 그 스탠스가 좀 다르잖아요 카운터 잘 쓰는 손잘 쓰는 사람이다보는데저도 네. 지금 다 이렇게 앞에다가도 네. 하거든요 계속 굉장히 깨전. 빠르고 그치. 전진, 백스텝이 네. 엄청 슬성하다. 빠르고 예. 이앞손의 카운터를 들기 때문에 사실 앞손 앞발을 맞으면 카운터를 맞는다고 봐야되는데 그렇지 않이 훈련은 뭔 지금 뭔데 뭔데? 어우 이사이렇게이크 그래서 자신이 없었네 <웃음> 자신이 없진 않아 <않았어. 웃음> 자신이 없지 않았어 에이. 너무 거만한 거 아니야? 하지만 <웃음> 아, 이제 자신감이 있다 예. 다 경계해야 된다 예. 두려운 무술들이다 하지만 예. 예. 나는 극복하고 예. 잘할 수 있다 예. 자기 죄면인가요? 황인모 선생님이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예. 누가 지도했다고요? 선생님께 <웃음> 아 그럼 네. 저의 지도를 받고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예, 예. 네. 네. 경기 결과 가 나오면 <웃음> 아, 지금 이게 이제 아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네. 저희도 혹시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자 네. 이렇게 이제 각각의 무술들을 보고 네. 아 이제 2화 그 예고가 나가면서 네. 1화가 이제 끝나는데. 네, 자 전체적으로 이화를 보고 네. 네,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면 이화를 보고 이화가 네.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네. 그런1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화 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소개하는 네. 네, 좀 느낌이 있었고 네. 이제 이화부터. 네. 뭐그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조금 더 속도감도 있고 네. 좀 재밌어질 네.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와가 저도더 기대가 되는데 어 우리 TK 파이터가 네. 어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말 주변 뿌기를좀 길러서 네. 다음 리뷰 때는 네. 좀더 네. 자연스럽고 네. 재미있는 리뷰가 되길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웃음> 자, 시영 오늘 리뷰는 네, 그 천하질 무술 대회 에피소드 1편 리뷰를 저 마스터 황바 그리고 우리 TK 파이터가 함께 했는데요. 다음 리뷰에서도 네, 다음 2 편이 나오면 또2 네, 편의 리뷰를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인사하고 가실까요 네. 마스터 t 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